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알체라 외에 메타버스 관련주 어이 메타버스 규제 개혁 소식으로 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상승률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뭐 AI 어 챗봇 어 로봇 뭐 요런 종목들이죠. 그, 그리고 또뭐 가상화폐 쪽 관련된 뭐 토스라든가 뭐 요런 종목들 아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게 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런 소식으로 해서 이 대부분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 대부분이 어그 어떤 실적이 찍히지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금 현재의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번 특징을 살펴보시면, 알체라, 맥스트, MP, 뭐, 이런 종목들, IM, 선이기 같은, 요게 5% 이상 급등을 했고, 가장 흐름이 좋았던 건 이제 알체라죠. 보시면 거의 요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찍히는 기업이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죠. 하지만 또 요런 기업들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얘는, 알체라 어 얘가 평균 PBR이 이 메타버스 평균 PBR이 3.4배 인데 19배 정도의 어 이런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게 알체라 입니다 부채는 234 시총 2300억대 그외 맥스트 mp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렌택이는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애죠 이렌택 이나 나무가 요런 종목은 어 실제 이제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에스콘에 같은 터여배 수준, 뉴프렉스 9배 수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PBR이 가장 낮은 돈은 이제 바른손이 얘가 이제 0.84 이런 수준의 이제 낮은 수준이고 어 시가 추격이 낮은 돈 보시면 이제 IM이 445억. 어, 그리고 여기 아래쪽 아래 단에 이제 다보링크 410억대, 요 기업들이 이제 어, 5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이 어, 낮은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맥스트 아주 낮죠, 8. 또 디어유 7%대 요런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들 어, 간단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 먼저 어, 오늘 상승률이 좋았죠. 이 알체라 아, 얘가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연초를 이제 뜨겁게 달구는 업종이죠. 뭐 AI나 챗봇, 뭐 로봇 뭐 이런 종목들 아주 연초부터 흐름이 좋습니다.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 200일선까지도 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 알체라 얘는 영상 인식 AI 전문 기업이죠. 어, 다음 맥스트 얘는 국내 유일 증강 현실. 어, 플랫폼 기업이 이 맥스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거의 대부분, 어, 종목들이 이제 요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주. 어, 그리고 맥스, 이 NP, 메타버스 AR 확장 현실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차트 거의 뭐 비슷하죠.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랜택이, 어, 얘는 이제 실적이 찍히지만 이제 저퍼 상태인 기업이죠. 어, 지금 뭐 흐름은 어, 계속 이제 어 어느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i m 이 어, 나무가는 계속 이제 흐름이 어 지금 보셨던 메타버스 주들은 이제 우하향 하고 있을 때얘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던 종목이고 신고가를 썼었죠 19,200원을 찍고 지금 조정 중 이었습니다 다시 이 18,000원 선대를 돌파할지 어, 나무가의 흐름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는 드론 테마 또 로봇 메타버스 다 묶여있어 움직이죠 그리고 국내 유일한 3d 센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무가입니다 다음은 선이기 얘는 소형 oled 증착기 세계 1 입니다 그래서 vr A, 이 가상현실 또 메타버스 구현에 들어가는 ar vr 기기 증착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매출처는 덕산 또 두산이 뭐 요런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선이기 어, 얘도 어, 흐름은 뭐 아, 괜찮습니다 어, 디어유 뭐 차입금이 거의 뭐 어, 어, 어, 무, 어, 무차입이죠 어, 흐름도 뭐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 200일선도 이제 돌파해서 안착되어 있는 어, 모습을 보입니다 디어유 바른손이 어, PBR이 이제 가장 낮은 놈이죠 얘가 에스코넥, 다보링크, 뭐, 시총이 가장 작습니다. 뭐, 근데, 하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아 보시면 뭐, 4개월을, 4개월을 바닥에 누워있는 다보링크.